버스를 려 했는데 위치를 옮겼네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버스터미널이고 사라왁이나 뭐 쿠칭 예. 사라왁이 쿠칭이나 브루나이 가려면 요 버스 센터로 터미널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 바뀌었네요 아,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여기가 아니고요 다른 곳이었는데 그 브루나이를 가려면 7번 정도 거쳐야 돼요 고장 찍는게 어.. 장난이 아니고요 시간이 한 5시간인가 이상 걸려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여정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없어요 타면 그곳에요 그 보시면 KK 센트럴 이런데 그 구글로 구글맵을 하시고 KK 센트럴 정문으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요 뭐하해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2층, 예.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엑스컬레이터고. 타고. 그 나이가는 버스 터미널이에요. 아. 이렇게 그래도 시원하게 잘해놨네요. 정보는 매일 아침 8시 딱한번있고요 어, 여기서 팝니다. 예. 백링깃. 어, 단편이고, 어, 뭐지. 라운드 티켓도 살수 있어요. 백링깃이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예약도 되고요 예. 아, 이거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시면 돼요. 중앙, 중앙에 보면, 어, 브르나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자 아줌마 중간에 있는 카운터에서지면 되고,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아마 그 도착하는 것호도 8시일 거예요. 왕복표도 살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전하시기 바요